or personal regard. 실제 세계에서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attached, 접촉되는. 계속할게요, 좋아요. attached by feeling. 감정, 애정,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뭐 접촉이나 뭐 이렇게 닿거나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in the world of social networking, however, the definition o l application of the term friend But in the global world, the simple rule of the world is something else. t h i n i s different from h a t a reality. For example, 네. an individual who you have just met for the first time at a social gathering might not pass the test of being a friend in the physical world, but increasingly this type of casual connection is more than enough. to pass the friendship test in the virtual world. 예를 들어서, 너가 방금 처음 만난, 그러니까 소셜 SNS에서 처음 만난 그 개인은 네. 너그 실제 세계에서는 시, 그 실제 세계에서는 그 친구가 되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 못한 수도 있다. 하지만 증가 이게 뭐 증가한다는 건가 봐요. 이런 네. 간단한 관계의 형태는 enough 가상 현실에서 이런 형태는 가상 현실에서 이런 그프렌드쉽또 테스트 이를 통하기 충분하다. 그러니까 가상 현실에서는 될수 있다. 그렇죠. simply knowing a person's face name o r possible association